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20대로 돌아가는 것보다 요즘에 30대로 살아가는 더 훨씬 만족감이 큰 이유는 딱 두가지 입니다 단순히 20대 때보다 어떤 물질적인 환경이 나아지고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행복감이 큰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게 두 가지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선택권에 대한 관점 차이 두 번째는 내성 첫 번째 선택권을 보면 20대 때는 아, 내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선택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살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맞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취해서 관계를 만들기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틈바구니 저집단에저 모임에 들어가서 하하오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 친구들도 두루두루 많아야 될것 같고 이 집단에서 내가 튕겨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겠죠자 내가 초이스하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뛰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는 그 지점에 효과도 내 진로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점수에 맞춰서 내가 선택당한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여기에서 어떤 꿈을 이룬다. 자, 어떤 업무 스킬을 계량을 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그냥 월급 들어오는 걸 만족을 했고 그냥 누가 밥상 차려주면 그거 떠먹기 바쁘고 내가 선택해서 반찬을 고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냥 만들어준 그 반찬만 계속 섭취하고 있죠. 내 스스로 무언가 일을 만들어보고 대척해서 내 인생에 영향이 가는 어떤 선택권이 나한테는 없다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없고, 나를 어딘가 이제 끼어 맞추는 거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누구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고, 맞지 않는 직무임에도 내가 조직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 전정근근하는 불안감이 내 스스로 선택할 그 능력을 굉장히 상쇄시킵니다. 30대가 돼서는 내가 선택을 더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나하고 굳이 맞지 않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인간관계를 넓혀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됐고, 자, 일 자체도 누군가한테 선택 당해서 내가 부여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아가기 시작을 했죠. 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만 취하는 것과 내가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취하게 하는 이 경험 차이가 독자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될 어떤 시기에 선택하지 않으면 항상 선택당하는 그리고 선택에서 배제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살아가는 내성이 달라졌다 그때 때는 나한테 무조건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어떤 흠집 잡히는 일 오점을 남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그것대로 내가 타격을 받으면 굉장히 또 무너져요 자 감정 기복에 따라 내 자존감이 달라지죠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무언가 약간의 결과를 조금 내면 조금 업돼 가지고 자존감 팍 올라가고 조금 가라앉으면 하루 이틀만에 다른 사람이 감정의 평균값을 내는 내성이었어요 없 그냥 치솟고 가라앉고 치솟고 그 등락률이 굉장히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집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때가 돼서는 감정의 내성이 굉장히 단단해졌고 뭐 좋은 일이 발생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샴페인 터트리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기분 업되고 그거에만 정신 팔리는 게 아니라 잠깐 샴페인 터트리고그 시간은 만끽하되 본래 감정으로 돌아와서 내할 일을 다시 집중해서 하는 거고 또 다음날 뭔가 악재가 터졌어요 그 오히려 알바생들 다 불러다가 회식을 한다든가 이 감정의 진폭이 엄청나게 그 간극이 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20대 때 선택권을 잘 행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성을 잘 갖추지 못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처음부터 이두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정말 후회되지 않은 인생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 내가 선택도 하지 않고 감정의 내성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휘둘리는 인생을 살겠다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